<웃음> <웃음> <수술일구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과 청년 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국과 김지혜입니다. 의영 씨가 나온 스타 가족여성과 이다희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으뜸 도시 유황을 만들기 위해 열리라고 있는 평생교육과 문혜선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회계과의 비염둥이 정연입니다. 제가 의왕 시민이어가지고 찐 의왕 시민으로서 의왕시를 어떻게 홍보할 건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타. 뭐, 이걸로 스타한번 이걸로... 돼가지고, 공무원 그만두고, 이게 음식에 사는 건까 했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재능과 피가 있어야 되고, 저는 중국가에서 아,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유퀴즈 출연. 아, <웃음> 아, <웃음> 예전에 그 유퀴즈에 충주시의 그 김선태주 무관이 음, 나온 적 <웃음> 있었거든요. 근데 내내가으로 보고서 너무 그게 부러워서. 운명적으로? <웃음> <목소리> <웃음> <그는 목소리> 미쳤다. 여기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문의선 때문. <웃음> 빵 먹자고 해가지고 <웃음> 너빵 먹으러 갈래? 그리고 점심에 빵 먹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빵 먹으러 갔더니 갑자기 <웃음> 촬영 뜨는다고 <웃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정희연 때문. 이렇게서 나다을 하겠다. 만약에 정희연 주사님이 안 한다고 했으면 저도 참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화자 화잔은... 해가지고. <웃음> 이천에 담으시죠. 이고이 담으시죠. 이천도 담으시죠. 이천이 죠이천한 담으시죠. 이천이 담으시죠. 이천이 담으시죠. 이천이 이천이 담으시죠. 이천이 담으으시죠 이천이 담으으 모든 걸써봤기 음. 때문에 아, 제 의상과 음. 갓도 제가 준비하고 아, 주량도 제가 준비하고 버튼이 어, 담요 아, 의상도 음. 제꺼 저고니도 어, 어. 일반 이런 시청 내에서 찍는 영상은 짧게 짧게 음. 제작이 들어가는데 제주 팬투어 당시에는 이제 계속 카메라 들고 음. 약간 연인이 아.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어. 그때 계속 찍어주셔가지고 <웃음> 저는 범내려온다 감독스 <웃음> <와. 강북스. 웃음> 그리고 소울리 쓰자 <웃음> 아 맞아 맞아 그게 네, 네. 에버랜드 네. 그때, 네. 그때, 네. 그때 한창 네. 그거 네. 유명해가지고 네. 인스타에 네. 엄청 올라오고 패러디도 맞아, 맞아. 엄청 맞아. 많이 맞아. 했는데 저희 시내도 그거 올라오고 누가 했지? 이러고 봤는데 맞아, 맞아. 역시나 역시나 다... <웃음> 그리고 이거 모든 것들도 엄청 잘해가지고 그 맛을 잘살렸더 맞아요 저는 포일 어울림센터 소개하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타시보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 우왕씨 이런 게 있구나 이거 것도 네. 되고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재밌었던 거는 그 저희 직원들 MBTI 그거 하는 거 재밌었어요 음. 그 MBTI가 성격이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 한계 가지고 다른 생각을 음.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음. 고천 청년 발전소, 청년발전소 아. 음. 그래서 거기서 하는 테마 특강 같은 것도 참여했었어요 어, 네. 그것도 좋아데토옵나 유적지 패스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첫 번째 몸풀기 <웃음> 문제 10점짜리 주관식입니다 2022 백원호수축제 영상 이다의 춤을 춘 춤의 원작 이름은? 혜선진님 아, 코카인? 정확히 정확히 제! 해주세요 코카인 댄스 누가 춘 코카인 댄스? 아니요! 아, 하나, 둘, 셋이래이래 아, 너무 강렬했어 허성피 배우님의 코카인댄스 카해코카인댄왕씨 공식 유튜브 채널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네. 몰랐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Mine> 진짜 낙는 못봤어 바이바위보 지금 내분 4분... 마 의왕 CCTV <목소리나> 아 아니 시라고 <목소리나> 저희 채널 중에 의왕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 뉴스의 이름은 미래 미래 청바지 뉴스. 아. 정답! 아, 아, 아 청이 <목소리나> 자, 이, 이번에 20점짜리 문 어렵지 않아, <웃음> 않아요. 대신 검색을 해야 합니다. 어,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현재, <웃음> 우왕시 채널 구독자 수는 몇 명? <웃음> 나 이때! 4.13,000명! 노회상! 4.14! <웃음> 민지, 잠시만요, 민지민지민지민지민지지민지민지민지민지민지민지민지민지민지민 <웃음> <웃음> <목소리> 오늘 100명, <목소리> <웃음> 어 오케이, 인성 전명이었어. 대케이오케 저희 민선 타기비 김성재 시장님께서 7월 1일 취임하셨는데요. 시장님 취임 시점부터 지금까지 출연한 영상은 총몇 편이고 무엇일까요? <목소리> 어, 배식 공사 활동하시는 거 추석 인사 의왕시 방안 일자리 박람회. 박람회 보내서. 아, 그거 뭐였지? 일자리 이렇게 행차를 박람회? 맛있비선포시 그리고 명절 땡 네. 아, 비전 선포식은 아니에요 뭐하 뭐하는 아, 있어? 네. 뭐 나그재밌를 모르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검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음. 민지 민지사님 취임식 삼계탕 배식 봉사 아. 명절 추석 그렇구나. 인사 일자리 방람회 어, 땡 <웃음> <웃음> 아. 저도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되고 아,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런 오항시약품 정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요 내년에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년에도 어, 좋은 정보 좋은 소식으로 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같이 찍니게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유진주사님이나 혜선주사님이나 찍었으면은 더 재밌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를 더 써먹어 주세요 제가 건강할 때 아직 텐션이 남아 있을 때얼른 춤추시 따라 잡아야죠. 저는 이거 찍으면서 오히려 더 의왕시에 애정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 같이 찍는 거 있었으면은 진짜 더 재밌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되면 또다 같이 찍는 거. 정말 음, 의왕시 음, <웃음> <도울지> 아, <야. 웃음> 어, 많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유익한 사업을 어, 운영하시거나 느꼈고, 또 자긍심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내년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의왕시 t 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귀여워